자 진짜 삼성강당축박하고 아, 네. 마! 네. 어마! 될질것 같았니? 축박 네. 네. 21만 자 시그루드 증폭되이 왔다 네. 몇개 받았나? 랭업 될때몇개 받는 거고? 랭업 될때세인가오 방금 뭐고? 표집장님 방금 그 데미지 한 번만 돌려주세요 그게 하이라이트네 오늘 아 Yeah. Mm -hmm. 하이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겁니다 우리 봄이랑 카톡으로 증폭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요 덱을 한번 찍어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마이 시라누인데요 정말 킹파 콜라보가 지금 보면 참 귀인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쿄가 그 중심에 있지만 자 마이가 요 성물을 얻으면 자신이 버프 효과에 걸려있으면 모든 아군 공격력 15% 증가가 있습니다 이 성물 효과를 받고 자 그다음 이번 스킬 용연무가 전체기 증폭이 있죠. 옛날에 마이 증폭 때 초기에도 이렇게 맛본 영상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더 심해졌다. 그왜더 심해졌냐면 바로 바로 아서 성물까지 더해졌으니까. 아서가 시작부터 적군 방어 관련 깎아놓고 그 깎은 거에다가 시그루드가 무초반에 마이 있을 때만 시그루드 이런 자석이 없었잖아. 근데 더 개발된 거예요 마이도. 그래서 시그루드가 아서의 성물이랑 연동돼가지고 바로 바로 처음부터 공격력 버프 3개 쭉 보고 또 마이가 어, 버프가 바로 걸렸네 공격력또더 올리고 보고 거기다 만약에 랭크업 되면 자신의 기본 능력치 증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증폭기 전체 증폭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조금 기대 반 걱정 반야 그런데 또 사실 그 마이의 그 시나리오만 지금 알고 있지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고요 야지이 벌써 버프가 몇 개고 지금 버프가 몇 개고 랭화까지 돼가지고 랭화까지 돼가지고 저, 전체 승부 가볼까? 이게, 이게 잠깐만 어느 정도 나오려나? 자 버프 더 붙었고요 저, 나,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빡! 393,000 오이 정도면 원래 엄청 놀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암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암멜 때문에 놀랍지가 않네 원래는 진짜 겁나 놀라야 돼요 지금 그죠?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우리 증폭기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 이제 시그루드가 해야 된다 오늘 약간 불안한데? 네, 약간 불안한데 지금? 자 일단 암멜 잡고요 잡고요 아 시그루드야 니가 오늘 그렇지 마촥촥촥오십씨 필각인데, 십만. 우리 필각기를 필각으로 쓴다, 안 쓴다? 아 살상기로 쓴다, 살상기로. 야, 니네 증폭기 오늘 떠줘야 자꾸 보여주는데, 오늘 그 모습. 뽀뽀가, 어. 아하. 자, 켜가 우리 필살기 준비하고 있는데, 필각하지 않습니다. 죽이도록 할게요. 자, 강탈. 증폭. 춥! 우리 마이가 멋진 모습 한번 빠바바밤 바 마이 패가 패가 안 떠서 그런 거예요 다 춥! 빡! 이게 원래 이게 대단한 딜이거든요 대단한 딜인데 우리가 최근에 너무 하드코어 한걸 많이 봤어 너무 하드코어에 물들여졌네 자 필살기 한번 봅시다 마이 시라누이 초, 초 필살인복 빡! 227,000. 정도. 그렇지. 그 킹파에 나오는 기술들이에요, 다. 벽 밟고 이렇게 차고 해서 촤 이걸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 이제 이, 이걸로, 치, 이걸로 쳐요. 이, 이, 이 가슴팍으로. 아니지, 부채를 물고 있으니까 부채를 박은 건가? 하여튼, 이렇게 친그 기술이고, 방금 저거는. 멈춰! 자, 약간... 딜이 불감증 오겠는데, 이거. 안멜 때문에.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어? 뭐고? 29만 인데요? 29만 인데 선멜이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선멜 또 패가 이렇게 붙네 증폭기가 2성으로 한번 떠졌으면 어땠을까 자 마이한테 하나 올리고요 어, 선멜이칠것 같으면 선멜을 죽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게더셀라나 바로 그냥 아 29만 못 죽이겠는데? 야 큰일 났는데 잠깐만 선배 화났다. 선배 버프 두개 우리 디버프 좀 많이 걸렸고요. 자 선배리 어림없다 하고 있고요. <웃음> 선배리 어림없다는 게 아니지만 스승님이랑 둘이서 지금 같이 쌍도발 얘못 예, 치겠네요. 무섭습니다. 못 치겠고 피사기를 만들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도 안 치고 도발하면서 넘겼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 자, 삼성 강탈, 삼성 강탈 상태에서, 피삭기 자, 어쩔 수 없이 도발 쪽에 들어가게 되있고요 빡! 자, 43만 터지고요 자, 선발피삭기 있는데, 자, 진짜 삼성 강탈, 촥! 빡! 하마 막! 엄마! 내가 질것 같았니? 사람 맞지? 사람 맞지? 플레이가 되게 좋더라고.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요즘 안매를 하면서 너무 쉽게 콩콩 골반 때리는데막 부서지니까 딜 불감치지 마세요. 근데 방금 긴장감이 몰려온 거예요 나도. 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느낌에서 아까 삼성 강탈기로 패를 붙이면서 필살기 받았고 삼성 강탈기 땡기면서 필살기에 증폭기 이성이 나갔는데 이게 트잡프네. 쭈쭉 시그루드가. 자, 어, 각킹 대기야. 골고루, 야, 30만 8천이야왜 이러세요? 오늘 컨텐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야, 이거 어떡하노? 이번에 폐가, 마이가 폐가 더안 붙었는데요? 야, 각킹한테 걸리면 우리 죽는데, 이거? 이렇게 가봐야 되나? 시그루드 쪽으로 접었어 이번에는. 20만. 마이는 딱그 정도인 것 같아. 빡! 와, 잡을 뻔 했는데. 와 자바 브랜드 야, 시그룹한테 올려주고 앉았다 지금 마이 증폭 때 해야 되는데 오늘 큰일났다 각킹피다 빨면서 어?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에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각킹을 쳐받을 차례였거든? 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 각킹안 죽이면 AI한테 질 수도 있거든? 이걸로 각킹 죽으면 좋지만, 죽었네. 어. 혹시 안 죽을까봐 1인기도 각킹한테 그대로 해놨어. 약간 쫄았다는 건, 23번, 23번. 시그루트가 주인공이네. 이렇다는 건 뭐다? 확실히 마이는 옛날 캐릭터, 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마이 지금 이성 붙었거든? 한번 보자. 이번에 한번 보자.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갑니다. 자, 뭐, 필각, 해노... 필각 겸좀 때려놔야 돼. 마이를 내가 확실히 못 믿겠, 아, 잠깐만. 데미지를 확실히 신뢰하지는 못하게 살펴보자. 버스급 296,000. 나 어떡하냐? 불감증 걸렸나봐, 나 이제. 큰일 났어. 29만에 터졌는데 왜 아무 느낌이 없지? 자, 이봐봐. 자, 시그루도 훨씬 딜잘 나온다. 봐봐. 자, 96,000 이제. 축! 파 21만. 자, 시그루드 증폭댁이 왔다. 야 잠깐만, 우리 이거 한판 해보고, 마지막 판은 내가, 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암멜이랑 같이 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암멜. 암매... 그치? 근데 암멜 혼자 날뛸 것 같은데. 잠깐만. 자, 29만에 또각킹댁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이봐봐. 또 시그루드한테 올려줘야 되겠네. 이게 오늘 컨텐츠가 변질되는데, 이러면? 시그루드한테 올려줄게요? 나 <웃음> 무서워서 그래요. 시그르드도 역속이데다가 정말 빡! 맞지? 이게 시그르드 증폭 대기다. <웃음> 이것이! 시그르드 증폭 대기 왔다. 영상 제목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아니야, 아니야. 아직 방심하지 마라. 요거 하나 올려주고 전체기 이번에 어? 마이 증폭대기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마이 증폭대기에요 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녀는 건재했다 야 봐봐봐 마이한테 올려줬지 그리고 요걸 일부러 이렇게 땡겨 그래서 마이가 합쳐지면 버프 하나 더 받아 봤죠 이게 마이의 능력입니다 버프가 지금 몇 개다? 6개다 6개 상황에서 전체기 갑니다 6개에서 몇 개고 팍자 31만 공방생이 원래 있구나 원래 있다보니까 그냥 6개네요 야, 이거는 진짜 옛날 캐릭터 느낌 나네. 자, 한번더 있어요. 마이 한랑할수 있어요. 어, 할수없을려나할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웃음> 저거는 필각. 그렇게, 요렇게. 아이, 손이 늦었다. 자, 자, 30만. 대충 30만짜리야. 니는 자식아, 임마. 30만원짜리. 30만원짜리면 비싼 거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 이제, 어? 아, 저게, 제가, 제가, 이 클릭이 안 됐나? 손가락이 조금, 이, 이, 이, 하나가 느릴 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게 손가락이 조금 느렸어. 그래서, 한대쳐았습니다 맞아볼게, 마 짜증나, 임마. 어디서, 마 하, 오늘 컨텐츠가 또, 이런 부류의 컨텐츠가 되고 말았구나. 자, 이렇게 오늘 시그르드 삼성강탈 하나 더만들었고요 음, 시그르드 특집이가. 이거 보막 못 깨겠지? 보자. 빡! 빡! 아, 못 깬다. 자, 강탈 실패했습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러모로, 여러모로 참 안타깝네요. 오늘 분위기는. 자, 이렇게 할게요. 마이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오늘 주인공 마이이기 때문에 보막 한번 세게 치주고요. 그 다음 마이로 찍어 부사 보겠습니다. 마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보막 안 깨졌나? 참네, 씨. 초. 초 필살 인봉! 자, 봐. 자, 스가. 마이가 스킬 효과로 센게 아니라 그냥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나? 초 필살 인봉이라고. 그 아, 아, 나 이거라도 오늘 이거라도 한번 보여줄게. 초 필살 인봉 형이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형 요즘 운동하는 거 알지? 보여줄게. 초 필살 인봉! 아이씨 영상 각 살리기 힘들다 <웃음> 자 이렇게 덱을 잡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예, 그냥 어떻게든 우리 깍두기 깍두기 문화 알지? 끼워주듯이 마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냥 암멜로 다팰것 같습니다만 되도록 암멜 아, 아, 안 쓰고 오늘 마지막 판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예요 깍두기 문화. 어? 약간 지금 끼지 못하는 친구를 이렇게 좀 끼게 해준다. 와, 찐데, 만났고요 좋습니다. 이런 느낌 좋죠?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일단 버프가 없으니까 이게 다음 턴에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아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요 정도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탈 한번 있구요. 빡! 빡! 하고요. 이 봐봐.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자, 우리 깍두기 데리고 한번. 깍두기 데리고 멋진 모습. 야, 그냥 이얍! 한번 이제 28만 터지고 이러는데. 우리 마이 아까 버프 막 6개 받은 상태에서 <웃음> 증폭해야 저 정도 나온다는 거. 어, 마이 버프 한 5개 받은 거랑 아마 같다. 이런 정도로 보이고요. 자, 만약에 사람이면 칠수 있습니다. <웃음> 제발, 어머나. 자, 모르겠네요, 아직은. 어, 잠깐만. 자, 버프 세개 받았어요, 우리 마이. 이게 영상각이 나오는데? 자, 랭업 됐잖아. 버프 네개 다섯 개 아, 아, 랭업 됐을 때 버프, 아, 잠깐만, 헷갈린다. 자, 미안합니다. 근데 마이의 개성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몇개 받았노? 랭업 될때몇개 받는 거고. 랭업 될때세개인가 오, 방금 뭐고? 그? 스페셜 찬님, 방금 그 데미지 한 번만 돌려주세요. 그게 하이라이트네, 오늘. 랭업 될몇개받 야하이리티 나온다 봤나? 아서필요 없었네 와 우리 마이 개 멋있었어요 자 요거 마이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필각까지 해놓을게요 정말 부섭고 죽는다 해도 아, 아 7만 0천 빡빡 죽는다 해도 계속 나올거기 때문에 피자익 쓰지마 자서가 이렇게 해놓도록 하고요 우리 마이가 필각도 할줄 안다는 거 어,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 마이를 이쁘게 포장해드리기 위해서 어? 자, 마이, 오, 마이 한번 더, 어... 아, 버프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하.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마이한테 한번 더. 증폭이 없을 때의 마이는 어떤가? 증폭이 없을 때의 마이는? 66,000, 38,000. 18만이네, 18만.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판이 끝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깍두기 문화를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그 우리 롤 같은 거할때 조금 부족한 친구가 있더라도 다독여주면서 깍두기를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 드세요? 영상 힘드네. 약간 땀.. 약간 이마에 땀 맺혀요, 지금. g o o d 아, 정말.